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몰레이 DK입니다. 60초 열대의 상식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 2편에서는 군형을 잘하는 물고기 탑 5를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로는 라스보라 헤테로골파랑 라스보라 헨겔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로 칠게요. 끝에서 끝으로 끝에서 끝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군형습성을 보여주는 물고기고요 두번째로는 러미노즈 테트라입니다 수류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무리지어 가지고 무한된가요? 네 이런 느낌으로 수조를 왔다갔다 하고요 중앙에서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번째는 그린네온테트라인데요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군형하는 물고기 세번째 제가 랭크를 시켰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균형의 대명사격인 물고기죠. 코리다라스 하스타투스인데요. 진짜 이렇게 공처럼 피시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피시볼을 만들어서 그 이쪽 저쪽을 다니는 모습이 멋있고요 하스타투스의 균형을 보시려면 구조물이나 이런 레이아웃이 없어야지 더욱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번째는 에 제가 레인보우 피시들을 랭크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은 인공적인 조건을 하나 달아주시면 균형을 잘하는데요. 바로 수류모터입니다그 앞에 수류 쪽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서 헤엄을 치거든요. 네, 이런 습성을 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수류를 좀더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탑5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군형을 잘하는 물고기라도 어항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 습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두자 이상, 석자, 넉자로 가셔야지 이군형하는 물고기들의 습성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60조 열대의 상식 2편 군형을 잘하는 물고기 탑5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몰로 TV. <웃음>